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네비게이터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기능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우스 사용법 이라는지 이런걸 설명을 드렸는데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저에서 파일 열기 해보죠 어떤 파일을 열어보시냐면 이 프랙티스 파일 안에 들어있는 기어박스 비드 솔리드웍스 있죠 안에 들어가면 제가 변환된 파일이 저장해 놓은 게몇개 있었죠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제가 원본 파일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열기 하시면 다음과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 원본 캐드 파일이 수정되었다 제로드 하겠느냐 얘 누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로드가 다 이루어지겠죠 근데 아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열고 싶다. 그럼 아니요 했어요. 그럼 금방 열리겠죠. 네 열렸는데 그렇죠. 어 생각해 보니까 다시 업로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에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3D 캐드 데이터하고 업데이트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 한번 보죠. 요런 뭐죠? 회전입니다. 찍으시고, 이건 마우스 왼쪽 키로 이렇게 회전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건 뭘까요? 이동입니다. 간단하죠? 이건 뭘까요? 네, 관선 모드. 그렇죠? 누른 채핑 돌리면, 핑 돌리면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거죠? 천천히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관선 모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빼먹었네요. 확대 축소는 뭘까요 마 그대로입니다 몇 찍고 마우스를 누른 채 위로 아래로 다 왼쪽 버튼을 쓰는 겁니다 마우스 왼쪽 키요 누른 채 위로 하면 위로 아래로 하면 아래로 관선 모드까지 돼 있으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관선 모드였어요 그다음 이거는 뭘까요 중면적 모드 이렇게 범위 잡으면 그 부분만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블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원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맞추기는 뭘까요? 어떤 부품 하나를 찍고 화면에 맞추기 하면 화면에 맞춰지는 거죠. 네. 뭘 찍고 화면에 맞추기. 선택이 안 되나요? 예. 화면에 맞추기. 어? 예, 아, 화면에 맞추기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축소돼 있다. 이거 누르면 적당한 크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더블 클릭을 통해서.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되겠어요.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Ctrl, Alt, F. 잘 기억해 놓으시죠? Ctrl, Alt, F키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선택사항 확대 축소. 알았죠? 일부분을 선택하고 선택사항 확대 축소하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죠? 화면에 맞추게 하면 되겠죠? 자, 요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메라 부착은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할때 제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쭉 내리시면 어셈블리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선택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항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밑에 버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하지 않다 보니까 중복돼서 표시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개, 4개, 음, 자,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뭔가 선택항 만들기가 있나요? 그런 게 없죠? 지금 왜 마우스 오른쪽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위에 있습니다. 요거요. 선택항, 선택 설정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선택항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볼트, 셋.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만 찍으면 좀더 빨리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두 가지가 빠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추가하면 되죠? 추가할 때는 끌어다 놓으면 될까요? 끌어다 놓으면 추가되나요? 다섯 개죠? 이걸 끌어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추가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어, 액터를 선택한 설정에서 지우기. 액터를. 그러니까 미리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죠. 여기 되나요? 어, 여기서 안되네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안되나요? 그러다 놓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갖다 놓나요? 순간 헷갈립니다. <웃음> 좀, 예,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요. 예, 볼트셋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요거 찍고 마우스 오른쪽 액터를 선택한 설정에 추가하기 누르셔가지 하고 그렇죠? 어, 이상합니다. 그럼 이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렇죠? 추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만약 선택항에서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찍고 선택 액터를 선택는 설정에서 치우기 하면 이렇게 다섯 개만 남아있죠? 다시 한번두 개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있죠? 볼트 테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추가하기 누르면 이렇게 다섯 개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 추가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빨리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한 설정이 선다 보시면 이거 빠졌네요 그렇죠? 선택하고 여기서 추가하기 누르면 다 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선택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작업을 좀더 빨리 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더 선택한 세트를 만들어놓고 작업하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볼트 세트 자체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그냥 지우면 될까요? 딜리트 하면 지워지죠? 그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면 이게 다 지워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컨트롤 Z 해볼까요? 이 부분을 지우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까 이걸 지워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있는 까지 지워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지우기 하고 지우기 하면 간에 그 있는 게 빈통이 되니까 그냥 선택한 세트가 사라지네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중성 위치 복구할까요? 선택항 만드는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키이 메뉴 이, 키, 이 메뉴이 뭐랄까요? 이거. 아이콘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단축키 있죠? 그런 걸 많이 쓰게 되고 마우스를 많이 이용해서 회전, 이동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잘 기억해놓자. 아, 비행기 모드는 뭘까요? 왼쪽 키를 눌러보시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뒤로 빠지고 싶으면 컨트롤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가자.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잘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왼쪽 키 누르시고 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을 어떻게 트나요? 이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예, 여기 있는 것만 정확하게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선택 세트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